어떻게 뭐래요? 그냥 먹다가 실사하면 소스를 넣으라는 거 같아요 아 대박 최난한 비비지 말고 보세요 음. 아알겠가 맛있다. 이거 주말에는 파볶를 만들어서 먹어볼게요. 너무 인간적으로 너무 대충 먹는 것같아 새끼 챙 근데 다 따로따로 사서 먹으면은, 네, 만들어 먹으면은, 그래도 값이 비싸려나? 그럴 수도 있긴 하죠. 근데 뭔가 재로산 김에 다른 요리도 해놓고 하면 또 괜찮지 않을까? 저 버섯이거든요? 완전 식감이 고기 같다. 응, 음, 어요 <목소리도> 좋은 것도 하고 앵글스러운 것도 어, 아, 좋다 우와 이런 기능도 있구나 어, 이 부분 밀리 어, 어. 사실 도서관 책이어서 음. 밑줄을 전혀 하지 못했어요 음. 설득하려기보다 너무 혼내려는 음, 음. 음. 자한 <웃음> 그거잖아 이거 진짜 공감됐어요 맛있어서 못그는다는말 그랬는데 어쨌든 맛있어서 네, 못가는 건가 맞아 사실 대부분의 그이유 아닌가? 그러니까 응. 어, 나도 왜 응. 먹으면 아 싶으면 막박해 근데 이 사람도 특이했던 게이 사람 진짜 리얼 환경을 위해서 딱 이런 사고를 하는 사람이잖아 행동을 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리에 있었어 근데 남았어 남은 걸 제가 먹는다는 거예요 먹는다는 게아니라 차라리 아서 쓰레기 날바인 내가 먹니다 맞아, 먹어. 그걸 도또 맞는 거야. 맞는데. 그런 생각을 쓰이니까. 못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딱 나는 기묘 아니다 이렇게 아는 확 아는 해야 거 한다고 거. 생각했는데 완전 환경적으로 딱 그게. 그렇게 생각보면쓰레기는게 차라리. 는데 낫지. 맞아. 맞아좀 차별주의자 얘기를 하는데 진짜 너무 공감됐어요 <놀람> 여기도 많아서 저러서 진짜 내가 거예요. 지금 다 같은 거예요난 지금 강아지도 엄청 키우고 솔직히 너무 직접 모시는 음, 수준으로 키우는데 음, 음, 아, 네. 그 이제 그러고서 다 보기고 뭐 이런 거 이렇게 강아지도 그리고 배지가 동물인데 종이 그래. 좀 다르다고요 아, 아, 근데 궁금한 게 너는 그냥 최종적으로 오로바 피곤이야? 아니면 그냥 아 그것도 애매 애매해. 약간 덜 먹는 음. 이런게 음. 아 입소가 비건나 그니까 비건까지는 너무 너무 어렵다는 느낌이에요? 아니면 아닌 이유가 뭐예요? 지금 느끼기에는 내가 고기를 안 먹는게 스스로 절제한다고 생각하는데 그 절제를 평생을 이어가고 싶진 잖아 어 아, 그것도 그렇네. 그것도 그렇네. 이것을 음, 따지고 보면 그냥 네. 난 전체적으로 인구 아, 모두가 거기 아, 아, 아. 소비를 줄였으면 좋겠어요. 아, 어, 그냥 아, 내가 완전히 아, 끊겠다는 라건 아, 아니고 아. 너무 많이 먹으니까 그냥 아, 아. 같이 조금 씩 줄이면 안 되나? 그런가? 아, 지금? 지금? 어, 어, 어, 어, 어. 맞아, 맞아. 그게 목적 목표인 것 같은데? 사회운동이 하고 싶은 거 같아요. 그니까요. <웃음> 혹시 ENFJ 아니세요? 거의 비슷하네. 그래서 나는 아까 친구들 약속 그런 거 얘기했을 때도 그래서 나 만나는 날엔 적어도 채식을 뭐, 먹어보자라는 게더 강해요. 음, 친구들은 어차피 나 만나는 날에 어, 어, 많이 먹을 거니까. 그 음. 하루를 가지고 나 나무 간다면 그들이 진짜. 하루정도는 나한테 양보해 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하루정도는 그렇게 새롭게 경험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네. 그 이후로는 고기를 계속 먹을 수도 있지 영향이 안갈 수도 있긴, 있지만 아, 그래도 근데. 그런, 으, 해야 그런, 그런 해야 의미로 좀안 가고 영국으로도 먹지만 이게 저 나은 방향인 말데 내가 나은 방향을 찾고서그 이렇게 단점이 많은 일에 내가 그냥 맞추면 하는 게 앞으로 제가 강력주장할게요 근데 최소한 얼굴 있는 것은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얼굴이 이게 무슨 막 생선의 얼굴을 내가 내 얼굴을 이식하냐고 아니면 진짜 대가리로 인식하냐고 그러니까 내가, 내가 느끼기에 이건 음. 얼굴이음 그러게 네. 이 사람은 그렇게 기준을 세운 거죠? 그런 것, 어, 어. 음. 것 같아 가죄송난 그게 좋은 그럼 어, 최소한 얼굴 있는 것은 먹지 않는다고 하면 계란은 먹나? 아니, 물론 인은한 비건이라면 먹겠지만 네. 계란은 얼굴이 없긴 없는데 <웃음> 근데 그러면 조개는 얼굴이 없는 거니까 되는 거가 조개? 난 조개는 될것 같지. 그렇죠? 그렇죠. 음. 아, 이렇게 아예 대가리가 없지. 응, 그러면. 응, 응, 응. 그런가 봐. 오케이. 그 말이네. 소생님은 낙지도 그럼 얼굴이 없는 거야? 네, 이게 있긴 있는데? 진짜. 문어 음. 같은 거는 눈지진이 없다고 하던데 <웃음> 그러게? 오징어 문어 이랑솜지를 진짜 최소한 스요네다 약속이 있으면 지 그거 진짜 밥으로 한아 그래도 되지 맞아 뭔가 응. 그 <목소리> 맞아 아맞아 <목소리도> 나는 닭은 한번 안먹어보뭐 생선을 타협을 한번 해볼게 닭은 아예 안 먹었는데 계란은먹어계란은 먹고요 생선을 안 먹는 걸로 노력을 해보겠어요 그러면 너 락토가 없나 락토네요 대박 저거 멋있다요? 락토요 닭을 안 먹는다고 했어. 그러니까 닭발을 못 먹겠네요. 막 <웃음> 표정이 어둡네요. <웃음> 닭발 못 먹는다 하니까 표정이 내가 나는 발표할 는 거. 요